예 어제도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사시기 위해서 줄을 길게 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통령님도 어제 또한번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민께 정말 죄송한 일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물품으로 폭리를 취하거나 불량품을 사기로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법무부에서 각급 검찰청에 마스크 유통 교란 범죄에 대해 전담팀을 꾸리도록 했고 국세청도 폭리를 취한다는 의혹이 있는 업체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편 지난달 28일 날 대구시가 대구경찰청에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명단을 누락하고 관련 시설을 숨기는 등 코로나19 역학조사 등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이 검토한 후에 대구지검에 신청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대구지검이 반려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역학조사 방해에 대한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서 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역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역학조사를 방해했다고 일차적으로 판단해서 고발을 했고 그 고발에 대해서 수사기관인 경찰이 다시 판단해서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고의성 유무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의성이라는 내심의 의사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통상하는 것이 압수수색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춘미의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날 대검찰청을 통해서 신천지 교단이 역학조사 방해 및 거부 등으로 불법행위를 하게 된다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일선 검찰청이 지시한 바도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검찰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행동을 요청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국가가 재난에 처했을 때 자발적인 국민의 힘이야말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 됩니다. 대통령님도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인건비, 여비 등을 추경에 포함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가 당연히 지원을 해드려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자신의 생업과 안전을 포기하고 팽목항으로 달려간 민간염수사분들이 계셨습니다. 국가가 손 놓고 있을 때 민간 잠수사 25분께서 희생자 304명 중에 240명의 수, 시신을 수습한 바 있습니다. 이 잠수사분들 대다수는 과도한 잠수로 인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어, 대부분이 현업으로 돌아가지 못, 못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았던 그 세월호 참사 당시에 자원봉사를 했던 민간 잠수사들에 대해서 국가가 최소한의 지원을 하자는 것이 바로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소위 김관홍법입니다. 이 법은 동예수의에서 여야의 합의로 통과되었으나 벌써 2년째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단 5분도 논의되지 못한 채 말입니다. 20대 국회가 몇달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래의 통합당에게 촉구합니다. 국가위기 상황에 희생을 무릅쓰고 봉사한 국민을 국가가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작년 4월 16일 민간 잠수사도 잠들어 있는 인천가족공원에서 열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오죽기 추모식에 참석해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겠다고 라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김관홍법을 통과시켜주시길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